미스터트로2 국민이... 하러보이스 박지현이 탑7에 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 중결승전 생방송과 대국민 문자 투표를 앞두고 마스터 예심에서 진에 올랐던 박지현 또한 결승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앞서 본선 4차 라이벌 매치 2라운드에서 윤준혁과 당신을 사랑해를 부르며 마스터 점수는 70점, 관객점수 264점을 획득하며, 중결승 진출자 탑 o 1 0 안에 들었습니다. 박지현은 중결승전을 앞두고 문자투표 번호 7번을 부여받았는데요. 팬들은 행운의 럭키세븐이다. 진으로 가자! 라며, 박지현의 왕자위 자리를 위해 응원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총 2000점 만점 중 문자투표가 800점이 걸려있는 중결승전인 만큼, 박지현이 온라인 응원 투표에 이어 생방송 문자 투표에서도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데요. 최정예 탑텐 중에서 박지현은 뛰어난 실력과 신선한 이미지, 잘생긴 마스크와 우월한 기럭지 등 많은 이들의 새로운 진탄생이라는 기대어린 응원의 말을 들으며 마스터 예심에서 본선 4차전까지 안정적인 질주를 이어 왔습니다. 박지현은 준결승전에서 대한민국 대표 스타 작곡가들의 곡을 선택해 부르는 작곡가 신곡 미션으로 승부를 겨루게 되는데요. 현재까지의 최종순위 4위를 기록하며, 탑텐에든 박지현이 중결승전에서 어떠한 순위 상승의 변동을 보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목소리>